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 제247조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중단사유 제1항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제2항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의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